이렇게까지 하는지 스키니로 관리하자 왔다. 마셔봐 몰랐죠 컴백 전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맛있는 것도 스키니하게 내 몸에 가볍게 내 몸에 날게 이제 스키니로 관리하자 워낙 스키니 니들의 스키니 몸이 놀랄까?